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육사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빙 중에 무 카빈 그리고 아무 동물이나 물고기 카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탱크로 끝까지 진행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얼굴에 모습이 나오네요. 이카빙에 예, 제가 어떤 진행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그냥 급봉으로 변한는 물고기라든지 그 다음 코끼리이런 아주 애기 코끼리예요 아주 작은 무에 어, 붙이지 않고 깎아 내서 만든 형태입니다 조슬 전부 깎아 냈어요 깎아 내서 어, 대부분의 타빙들을 어, 원래 모양 그대로 해서 어, 깎아내는 형태로 타빙을 주로 이렇게 해서 이 애기 코끼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드라클라는 것에죠 괴물입니다 밑에 발을 보세요 이빨은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독수리 할아버지 정도 되잖아요.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우리는 좋아합니다. 한번 그냥 머리 쪼아버리면은 탁살 <웃음> 나겠죠? 아, 이거는 이제 무로 용을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무는 힘이 좀 없어서 이런 호랑이 이 이제 물고기하고 돌고래가 함께 있는 모습을 갖다가 겁니다. 이런 것도 묻히지 않고 사이에 닭칼론젓 돌려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재료는 무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얘는 그냥 물고기 심해 물고기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무로 하면은 색감이 작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런 닭 중에 장닭인데 이것도 통무으로 무어있는 뭐 원래의 모습에서 그대로 붙이지 않고 갈가낸 겁니다. 아, 포스는 뭐, 거의 그이 물고기 아주 뭐 청년 물고기 같아요. 살, 살기차게 보입니다. 뭐, 맥주라고 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노름 잎이라고 할수있겠요 이는 네, 피레미 동사리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모에는두 가지 찰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두색 초록색 하고. 아 이거는 아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용머리, 용머리의 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얼굴 두상도 들어가 있네요. 이 무통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한꺼번에 잡아본 겁니다, 이것은. 일단은 용물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용 만들 때 똑같은 형태로 파냅니다, 또. 판해가지고그 옆에 사람 얼굴하고, 꽃그 모양은 그냥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거 높이는 백악기 시대 물무라가 되는데, 하여 뭔가 담상의 대상한 동물, 어, 이렇, 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은 저거 저런 개 같은 경우는 봉황의 모습을 약간 끼면서 폭무이기 때문에, 어, 날개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뒤로 제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방 모양으로 하고, 위에 저, 꽃에 피어놓은 꽃이 꽃을 조각을 해 놓은. 이제 이것도 이제 무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편해서 정말 조각 형태로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체 위에 제가 앉아 있는 거고 뭔가.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죠. 예, 꺼내본다 그랬는데 하여튼 멀리 쳐다보는 그런 생태의 새인 것 같아요. 이런 못 모... 카빙 작품 하나하나는 사실 하루아침에 다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어, 만들어 놓았던 것들입니다 무는 보관이 잘 안되잖아요 이거 독수리라고 해놨는데 아..이름은 만년전에 생존한 세의조상이라고해놨습니다만는 조금 이것도 무를 사낸 네, 거고요 아 간단하게 조각무 가지고 백조, 이거는 매니 백조, 백조. 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것도 뭐책팅이에요딱 보니까 책팅이에요 이거 뭐 충전하네요. 자, 이제 이 원앙 한쌍이죠 이거는 워낙 이무 하나에다가 양쪽을 어, 제대로 칸에서 원앙을 만들어 본거고요 음뭐 수리와 백조라고 돼있는데 네, 날개 텐테라고 요거는 이제 붙였습니다 날개 그냥 네, 학은 무에서 타는거고요 네, 무상태가 별로 안좋네 이번에 <웃음> 네한 다리에 힘이 없는거 보니까 아마 이건 굉장히 오래된거 같은데 백조 같습니다 백조를 만들어 본 거. 이것도 음, 장작이네요. 아, 이것도 파낸 거예요. 뭐이 닭이라고 하는데 좀 버리버리해요. 뭔 <웃음> 말인지. 이거는 이제 암탉이라고 생각하고, 아 통무를 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닭인데 이거는 말을 품은 닭이라고 든요 얼굴에. 놈이와 뭐 자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상을 이것도 아, 무 전체적으로 밑에 마킹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곧 돌고래고요. 아주 힘이 있고, 아, 포동포동 합니다. 요거는 이제 탄탄하면은 용, 용 머리를 갖다가 아, 위로 이렇게 들게 해놨습니다. 주로 용골이, 용을 만드는 경우는 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는튼하는데 못하고 머리가 곧빨라졌어요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을 만들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중간 접착지로 이어서 만들죠. 어뭐 최초에 있던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황을 약간 숙별를 내는데 묻히질 않고 이것도 통 무로 깔깔 깎아낸 깎아 겁니다 깎아 깎아낸 거예요 근데 밑에는 보시면은 저 용머리입니다 밑으로 <웃음> 에는세고 앞에는 용머리를 달고 있어요 두 개의 모습입 네, 이게 또 용만 들어본 건데 애를 쓰네요 산을 갈려고 잘 안되죠 네. 이건 또이한발짝 물로 서는 뭐, 야순대, 그어요 약간 호랑이를 좀 따놓으려고 했서 이거는 물구나무 쓴 사자. 기껌짝에 었어요 탄탄합니다. 네. 사자머리 하나를 갖다가 좀 자크만 한 거예요. 이거게해 졸랑말이에요. 근데 조랑말이라고 그러나요? 랑말이라고 머리 부분에 초록색 나오는 거는 원래 무 색감 그대로 있습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말 같은데, 그러네요. 물고기, 지내 물고기. 뭐, 말이 이건 달리고 있는 거태고이것도좀개상하기도 합니다. 뭐, 머리속에 상상 속에서 그때그때 물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엇이냐? 이런 건 사실, 그때그때 설명하기 그때. 네. 좀 애매합니다. 그냥 온도 모드이네요. 어떻게든 이상한 동물이 뛰어오는 거 소리가 많이, 이거는 쉬었네. 아, 이거는 뭐좀다탈한 부분이 약간 저 위에 비늘 같은 경우도 붙이질 않고 다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무 통해서 좀더가가낸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만들 때는 붙이잖아요. 붙이질 않고 그렇게 얘기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체보다 그냥 통으로 한 겁니다. 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모 카비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